안녕하세요. Oh, 자 오늘은 절대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게임, 소닉 EX의 파생작이로 불릴 수 있는 E Y X. 저기요 아무도 없습니까? 아 어, 고장 난줄 알았네. 어, 어 방금 다이 어 지금 당장 꺼 너무 늦기 전에 이거 그냥 해킹 파일이 아니래요. 지금 당장 지워 도망갈 수 있는 뭐 마지막 기회라는데 도망쳐!!! 어야 어, 이거 오랜만에 느끼는 이 쫄깃한 느낌 뭐죠? 일단 정겨운 부근과 함께 소니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테일즈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 이거 추억 돋네 테일즈 이렇게 점프해서 하면은 꼬리로 날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밝은 분위기인데 이게 왜 공포 게임인거지? 그냥 쭉쭉 가서 깨면 되는거죠? 아 근데 이게 소닉이 또 메인인 게임인데 소닉 얼굴 안 보여주나? 좋아 순식간에 잘 뭐지? 가고 있는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달릴 수 있는거잖아 바람돌이 소닉하면 또 요거죠 음... 출발~~ 오케이 뭐 근데 실드까지 있으니까 어이 아니 벽에 뭐가 막혔는데쇼? 아니 어 아, 계속 날수 있구나. 아이, 그럼, 그렇지. 여기서 더 진행이 돼야지. 화면이 깜빡이면 살짝 불안해요, 저. 멈춰! 어, 어 그만해, 그만해. 손익이다. 안녕? 저 어디 가는 거야? 앞으로. 어어어어어어! 어어어어! 괴물 손익이! 근데 앞을 가로막는데요. 아.. 이거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불안해. 아까 소닉 뒤쪽으로 갔었으니까 어 얼굴이 있나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? 음... 아예 뒤쪽으로 가봐야 되겠는데... 어.. 어.. 이거 소닉이야, 뭐야? 눈 없는 소닉의 등장! 저 테이즈의 눈도 사라졌어요! 아니! 아!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? 눈이 없는 테이즈가 웬 어두컴컴한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어. 어쩌라고! 아! 눈 없는 테이즈! 섬뜩하다! 야, 지금 왼쪽 아래 보면은 테이즈 얼굴 완전 사라졌어요, 눈이. <웃음> <웃음> 그대로 잡아먹힌 건가, 나? 너클즈가 튀어나왔네요. 너클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요? 피눈물을 흘리는 너클즈. 어, 어, 어 내가, 내가 다 잘못했어. 일단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. 진정해! 어. 눈에서 그, 케첩좀 그만 흘리고! 야! 줄줄 샌다케첩 음, 뭐라는 거야! 그가 온다! 오!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? 소니가 아니야? 아. 뭐야. 아니, 이거, 이거, 소니 게임이 제 컴퓨터를 해킹을 시도했는데요? 인터넷에 접속하려다가 실패했어. 와, 소름! 게임 꺼졌어. 이어지는 건가? 아니면 왜, 왜 눈은 다디다 팔아먹어서 었 애들아? 자, 이번에는 레이라는 캐릭터가 소니 같은 마구 쫓기고 있어요. 하 자!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.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목숨이 줄었어 그냥 자동으로. 아, 아무도 할수 없어. s o m 헬 b o 왼쪽에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어, 어, oh, no, n no, no! 와! 시작하자마자 <웃음> 죽어버린 레이. 절대로 플레이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접근한 대가로 목숨을 잃게 된것 같아요 그때 멀쩡해보이는 소닉? 어? 안, 안녕 이게 이제 모두 끝이니? 이제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게임? 어 드디어 소닉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좋아 진짜 찐 소닉으로 플레이해볼 수 있겠네 땅 또용 탈출해봅시다. 안돼, 내 돈! 슝! 슝! 좋아 순식간에 뚫고 가. 에라이~ 자, 달려보자. 참, 이것만 보면은 분위기 좋은데, 윙! 땀빨라라라라라라라또시작어어어라라어어라라라라 오늘익사당했어아 어. 어. 잠깐.. 나쁜 꿈을 꾼것 같아요.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우리재밌게 행복하고.. 평화롭게.. 무한 루프로 뭔가 똑같이 진행되는 것같자맞아맞아잇고있었어 돔.. 광.. 자헐헐헐헐헐 <웃음> 기본에는 못쫓아가겠지어어어어어어어 어제 나안 보이는데요 또. 어어 음. 어. 아 소니가 <웃음>, <tiles> <wydaking 웃음> <dynam Talking. 웃음> 그렇게 쳐다보지 마. 오른쪽에는 뭐 너클즈. 이번에는 <웃음> <floods> <exper tavalla> 제 카메라를 해킹하려고 그랬어요. 그만해 들어오지 마. 어? 어, 이번엔 소닉이 흘러내린다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, 또 어디로 어디로 데려가려고? 아, 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. 가자가 오지 마. 갈게. 간다니까. 나. <웃음> 그만 하고 싶어요, 여러분. 오케이. 저는한 건데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? 아뭐이탄또 있어? 한다. 저 멀리에 뭐가 또 있냐? 아이고 시야도 넓네. 뭐 마사이족인가? 아이 씨고! 아야야야! 솔직간에 넘어왔어요. 저눈눈 눈가랑 하나만 있는 손익이 있어. 요 아니, 원래는 버스 해야 되는 애가 순식간에 썰렸어. 진짜 그만,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. 아 결국에는, 아까 눈이 없어졌던 테일즈가 부활한 건가요? 아이, 달려지지도 않아, 이거. 아이, 무자왕. 어?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...는데? 임마! 사라진.. 나 아, 무서워.. <웃음> 그만해.. 아.. 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.. 빨리 가자.. <웃음> 달려봐.. <웃음> 아.. 저뒤배경에 저거.. 테이즈 같은데요? 테이즈 맞죠 어머 이거 막 쩝쩝 하는거 봐. 저건 아까 죽었던 테이즈가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? 맞네. 소닉이 잡아먹었어. 또 케찹 오지게 흘리네 소다음이 영상을 보고 있나 너야